제가 그첫 번째 카라반이 좀 중간까지 좀 완료가 됐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좀 급하게 좀 찾으러 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화성공장으로 일단 갈 거고 좀뭐 삶이 좀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일단은 출발을 해봐서 문제가 생긴 점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해볼게요. 자, 그럼 출발을 오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첫 번째 카라반은 문제가 너무 많네요. 8월달에 8월달에 구입. 경로를 벗어났습니다.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. 조금 짜증이 나긴 하네요. 500m 좌회전입니다. 예상대로라면은 9월에 들어와서 10월, 11월 이렇게 한두 달은 충분히 좀 손님도 맞이하고 홍보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에어스트리은다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들어올 상황이거든요. 300m 구리 별내 방면 좌회전입니다. 수도못 하고. 직접 해야지, 이게 아, 캠핑 장이 일 바빠서 살짝 맡겨 놨더니만 아, 문제가 많네요. 들어간 돈은 더 많고, 회수를 빨리 하려고 맡겨서 <웃음> 작업을 한 건데, 전시에 잠시 뭐, 후, 잠 잠시 후, 잠시 후, 잠시 시 후, 잠시 후, 좌회전입니다. 생하고 있네요 아무튼 좀갈 길이 좀 머니깐 <웃음> 도착해서 다시 카라바 상태 보고 다시 제 차에 달고 와서 올라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 차가 어디있나? 내 차가 어디있냐? 빼놨네 안착이 됐네요 1차적으로 마감된 제자 잭슨 센터 오하이오에서 출고됐던 에어스트림 음, 캘리포니아 모델 자 안에는 이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어요 자 이렇게 샌딩이 다 됐고 바닥은 이런 식으로 마로로 판넬이 전기 콘센트, 그다음 여기는 전기 판넬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가구 작업을 해야 돼요. 네, 일차 카라반.